Thank yeah. you. Yeah. 우리 아드님이랑 전화해봅시다. <웃음> 일정 있으면 에서 아들 보일 거예요. 아 어, 빠졌다.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부르시네. 안녕 애자야. 안녕 애자야. 누구예요? 어. 아오니 접니다. 인사해 봐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누구? 누구예요, 누구? 말해 봤서 어, 누구예요? I 아 a n t i I h 맛있게 하셨어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요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나